그래서 뭐가빵 터진데 막 하늘이 막 번개가 막 치고 그래서 막 무너지는 걸 봤어. 거기가 탁 막혔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게 빨간 색깔 티를 입은 아저씨. 딱 빨간 색깔을 봤어. 병원이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피는 보지 않았어. 피에 묻혀져 있으면 차라리 좋을 수도 있어. 그리고 주사 주사 주사 주사 막 계속 그랬어. 무서웠으니까. 그걸 보면서도 너무 무서웠고 보면서 닫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연하진당 연예에게 계십니다 전혀 꿈에서 뭐 보신 게 있으세요? 응! 어떤 거예요? 꿈에서 갑자기 뭐가 빵 터진대 확 터진대 말해도 돼? 그냥? 응. 음. 핵이 터진대 막 하늘이 막 번개가 막 치고 그래서 막 무너지는 걸 봤어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장면으로 간 거는 무슨 다리야 막 다리가 많잖아 막차 타고 가면 다리 같은 거 있잖아 그리고 밑에는 물이 깔려 있는데 거기가 확 막혔어 터널 들어가는 바로 였어. 나도 거기 있었거든? 근데 앞에서 다 멈춰있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다리가 깨져버렸어. 다리가 두둥둥 났어? 깨져버렸어. 그래서 거기를 건널 수가 없는 거야. 선생님이 거기 계셨으면 우리나라인 거죠? 나는 하늘에서 봤어, 이렇게. 빨간색 바셔츠 입고 있는, 긴팔 입고 있는 사람도 보였고 근데 문제는 긴 팔도 있었고 다 반팔도 있었다는 거야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거 다리가 멈춰 있던 건지 아니면 뭐를 맞아서 그게 무너지는 얘기를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 다음 장면로 넘어간 거는 병원이 막 정신이 없는 거야 막 주사기가 보이고 주사를 구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러는 것들을 막 봤어 주사를 드려야 된다? 응. 뭐, 뭐, 뭐. 그리고 백신이라든지 뭔지 그리고또 아프다는 얘기고 전염병이 또 계속 계속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라 얘기인 거야 경제를 제대로 되게 많이 안 풀릴 것 같고 뭔가 사건이 터져도 막 이런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가는 것도 되게 많아 보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10대도 있지만 20대에서 뭐 40대, 연대로 많이 보았, 보였어 그때. 보시는 대로 진설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나 이렇게 꼈어 선생님의 실정님들이 예지를 해 주신 거니까 음. 나름 만약에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음. 터진다 그거는 계속 계속 그쪽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경고 아닌 경고 뭔가 불만을 뭔가 쏟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제일 많이 들었고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뭔가 열폭하는 거 있잖아 그게 더 심해진다? 응. 그럴 수 있겠다. 뭔가 벼르고 있는 것 같다는 라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너무 무서웠으니까 그걸 보면서도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군인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주변 사이에도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떨어져서 뭔가 막혀지고 이런 것들 보면 은 사고 를 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리에 뭔가 무너진다 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안전거리 하고 다들 하시면서 다녀야 될것 같고 굳이 말한다면 피해 가려고 한다면 와 우리나라 이런 거 있잖아 막 항공기 쉬는날 평일 막 이런데 막 몰리잖아 아, 네. 그런 거 조심해야 될 거고 그래야 내가 그 자리에 없을 테니까 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피하라는 얘기야. 선생님도 응. 있었으요 선생님도 조심해 나도 어디 가나 봐 기도를 가는지 못 가는지 아니 왜 나를 주라고 보인 건지 아니면 내그 자리에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 선생님의 다리 그게... 끊기는 앞에 있어서 나는 위에서 거... 봤다니까 나 위에 차 타고 위에서 날개가 있었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게 빨간 색깔 티를 입은 아저씨 아저씨는 떨어져 죽은 거야? 아니 구경하고. 딱 보이는데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위에서 보면 콩나물 같잖아 네. 컬러 있는 옷을 보이니까 딱 빨간 색깔을 봤어 그래서 뭐지? 이러고 본 거였어 사람이 빠글빠글해서 차들이 꽉막혀가지고 그런 게 보였어. 그래서 진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가운데로도 못 가. 다리로서. 그리고 다음 장면이 병원이었다고 했잖아. 근데 피는 보지 않았어. 피가 나오지 않았어. 피에 못쳐져 있으면 차라리 좋을 수도 있어. 꿈에서 피를 본 거니까. 근데 피가 안 났어. 그냥 사람들이 의식불명이었어. 그리고 주사, 주사, 주사, 주사, 막 계속 그랬어 이거 구해야 돼, 이거 구해야 돼, 막 이렇게 뭔가 다른 병창찬이라고 응. 생각하시겠지 응. 전염병이 또 다른 전염병이 돌수 있겠구나 계속 계속 돌겠구나 그거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은와 주사도 한번 맞으면 안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는지는못 봤어 그냥 사람이 의식을 못 차리는 것밖에 못 봤어 그래. 근데 그게 다수였어다수였다니까 아, 혹시 뭐 좋은 부분이나 뭐 이런 음. 걸 감지한 흔은 없었어요?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많이 힘든 것 같거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지칠 대로 지친 것 같고 웃음이 나고 뭔가 좋은 희망을 나도 주고 싶은데 본것 중에서 희망 가진 거는 난못 봤어 그래서 말로 못 하겠어 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에 파묻힐 것 같고 진짜 격차가 확날것 같아 그래서 나 못살겠다, 죽겠다 이런 것들도 많을 것 같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음, 악에 바친 사람들 같았단 말이야 막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좋은 거는 그냥 그닥 지금 요새 월드컵 하니까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약간 달래고 약간 분위기 겸술 먹고 약간 이런 거 밖에는 없을 것 같아 지도 하니? 지도할게요 듣고 계신가요? 할게요 음.